이라고 가능할 때 그러면 아, 음. 이 카포지 열성인데, 이 성은 암이니까 비음과 알랑성은 아니라면 보면 모든 그 관계에 있어서 알이 알이 이렇게 해보면는 태어년이 지구형도 있는 거예요. 이런. 그러면 아, 가면 그 열성형이라고 해형하고이게있잖요거는실이라고 해야지, 성형 이런 거, 이런, 음... 나하고 같이 하도록뭘 해야 될지 모르어요그랬고과 멜베리카 이 나온다. 이런 거 복습을 안해 그리고 제일 위험하니까 내가 더 막한 아이들만의 그런 생각이 들려가요 근데 예를 들어 색깔 에에그영데를하 나온데, 이런 두 개, 오가 나오고, B, 나오고, 나오고, 그렇 네. 라고 하잖아요. 네.